아까 나왔던 이 H량인가? 투자나 이온이 합격을 뭐, 모르만 안되었더만요. 네. 근데 이게 또이 그 양에 따라서 뭐가 확실이 안되는데 일단은 H량에서 투자나 이온이 많네요. 그렇구나. 이게 어. 쪽에 있는 창이 그려지는 음. 연기를넓는 거고, 이 연기가 그려지면 창을 넣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 들어가는 거만 들어가는 거니 여기다가 던져가는거 여기, 그래서 일단 미리 그려보자면 여기다가그렇게가 들어가는데, 이 내부가 가장 높은 길이는저 같은 경가장에 누워서 이게 상황을. 어, 이리커이 아, HTC의 산림성 용액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전이 추가가 나에는 아니, 났던 용액의 수용액은 상황으로, 일단 이고게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용이완충 여기 아래는 아, 위에 있는 이 그래프처럼 산과 연기 부피를 쏟았네 여기서는 지금 n a o e 를 넣고 n a o e 는연기 부피를 쏟 n a o e 이 쏘는게 부피라고 찍어 여기 뜨거 운지지않화점이 계속 지속되는 애가가 계속 공급해주는 그, 그, NA 나트륨이온이 아닌 염화이온인데 이것도 에이트 수소이온과 같은 이유로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도 어떻게 반응이 되지 않고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양이 지속이 되고 이 나트륨이온은 수산화도 계속 벗겨져 있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하겠니다 <웃음>